스나 차는 사치하나봐요. 여기서 네. <웃음> 툭툭이가 최고야. 아, 무적의 툭툭이. 오, 스트롱. 스 여기 키툭스 안에 있는 어? 에해 뭐야, 그냥 올려놨어? 그냥 올려놨어요? 그냥 오. 올려놨어요, 이걸. <웃음> 아, <웃음> 떨어지겠네요. 뭐, 툭툭이? 이거 툭툭이라 하 툭툭이. 아, 내가 아주 좋습니다. 나우베 탔습니다. 야, 나우데 d y 이쪽은 콜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쪽이라고 하네요. 이제 아마존이 여러 군데로 이제 이어져 있어서 물이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자,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올라가서 오, 살짝 개벌 냄새가 나네요 여기 뻘이라서 주변에나 뻘이네요, 여기가 뭔가 물고 하는 개미 뭘까? 그러게요, 이, 이 친구들은 꽃잎 같은 걸 물고 왔는데요? 그니까 러 무슨 개미에요? 어, 개미 종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일본 왕개미 느낌이다 약간 귀여워 엄청나게 신기한 송추이가 있어요 만지면 안될것 같아 생긴 여기 있어요? 이 아래 여기 아래 아 이거예요? 네. 이거 그럼 우와 여기 충인들 신났어요 지금 와야와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진짜 특이하다 그러니까와 이거 진짜 신기하긴 한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지금 지 Wow! Amazing! 아 m a z i n g Ya vamos a arrancar entonces. Wow, ya, so acá vamos a c no, a wow. yeah. okay, m a for dancing. i o h r i not i o t r i g o t i t i o t i t i o t i t s e i t e i t s i o t r e i o t s u o t u o t e m o r e n o e I'm o t r e i t s a r o u r n o u n o r e I'm not r i o t n o e o e I'm o t not I'm o u n o not o r i o t n o r e i o t o t s e I'm o s e n o i t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거 줘야 죠 그거 줘야 돼. 네 깜벙 보이셔뜨 쓰고 있는 거 아, 어 슈팅 오헤헤헤이 아나 잘했네 아, 잘했다니까 깜짝 놀랐어 맞춰버렸구만. t s go 잘했 잘했다, 잘했다 와, 여러분 여기는 뭔가 신기한 나비가 있습니다 오 i t c n 이 t c a t c h 가오 아, y 아, e 예. 뭐, 예. 어, <웃음> 오~~ h Oh no. 제 캐리어는. 오. 먼저 가세요. <웃음> 아, 이제 아마존으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존 지금 들어가는 중인데 벌써 곤충들이 짜잘한게 많이 보이네요. 저기 나비도 있어요. 더... 야, 오! 아, 나니포 고민 줄았어요 <웃음> 아하, 그렇 여기 오니까 별게 다. 본... 오, 진짜. 자, 이아보카도야 오! 오! 오! 뭔 뭔가 딱딱야이거 네. 네. 아. 어? 이거야. 이거야. 그거야이거이거어지는데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딱야이 진짜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이거 저 먼저 만났거든요. 잡아서 좀 자세히 좀 보여 드릴게요. 이게 슈미트 고퉁. 고통... 얘가 위로 간다 계속.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 야 돼. 아래에서.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 송화개예 <웃음> <웃음> 와. 와. 이거는 못 먹어요. I can't eat.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송화개라는 건데, 와, 이게 첫날부터 볼줄 몰랐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 크기가 한 2에서 3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방에잘안 보이는데 크기가 엄청나고 지금 이거 찔리면 엄청나게 아프고 며칠 동안 계속 알아 돕는다고 하네요. 야, 예, yeah. okay. 우리 캡틴님이 계속 마취하고 하시거든요. Yeah. 아,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성이 엄청 엄청나다. 와, 시, 음. 어마어마한 게미. 크다고 개미 만만치시면 안 돼요. 바로 돌로 네. 갑니다. 오오오 와 오. 오. 어, 진짜 열심히 잡으십니다 와 여러분 지금 여기 필요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낚시, 줄낚시를 하는데 나무 끝에 이야. 비도 엄청 많이 와서 지금 비가 와서 그런가 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오 자 여러분 이런 자 여러분 이런 고기미끼로 잡고 있는데 와, 비가 오면서 여기 수면에 물고 기 여기,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와 저기 미끼 보이세요? 오저 입질 보이세요? 제 안에 이렇게 조금씩 위에서 하다 보면 입질이 와요오 내가 수면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안쪽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좀 아쉽네요 아하하 오, 이렇게 이런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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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요한 마리 나꺼내 가지고 일단 비늘을 먼저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놀람> <놀람> <놀람> <라사. 놀람> <놀람> <laughs> hey, h e r i a g 라라 h e l 라라 e y s 라라라라라예 No, no. o k h a s h i e e Okay. h i e s o u d I e t o you have a plate? Uh, Blade? Okay, Theo, run. Oh, run. Run. Run. Run. run! Run like Peace. the wind! y o u e i testament! Wow, I'm g o i 나 g to go. Oh, t h it. t h a t it. s weird w e i r h u t How about? h t o h a t i w about it? Yeah. Wait a second. It's like a fish. Oh, yeah, hey. oh, watch that one. Hey, try, try, try, try, try, <laughs> try. Hey, very young man, try. Nah. What's this? Oh, Chica Chica Chica Chica Chica Chica. <laughs> chica, chica. <laughs> <Yeah>. <laughs> Similar. <Yeah. laughs>